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매주 화요일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 이렇게 리뷰해드리는 관심 분야의 책 코너가 있는데요 어느새 부추출 자선 이라는 책을 끝냈고 그리고 어 지성의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이란 책에 대해서도 이미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는 세 번째 책인 지금 이렇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이라는 제목의 김장섭 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어, 파트를 세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리뷰를 해봐드릴까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제목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실전투자가 김장섭님의 오늘은 파트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의 내용은요. 이렇게, 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1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깊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2장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왜자영업자에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3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그리고 4번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어, 중요한 건 3장, 4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또 책을 리뷰하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 먼저 1장에 어,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에서는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의 생산 3요소라 그러면 토지, 자본, 노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 토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자본을 점유하고 있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계속 노동을 하든지 이세개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음, 노동보다는 당연히 자본이나 토지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근데 이런 토지나 자본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뭐 토지나 자본을 물려받은 그런 부를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가 되어서 어, 토지와 자본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한번 되어 보는 거죠 뭐 <웃음>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렇게 토지자본 노동에 대해서 이제 앞쪽 파트에 쭉 짚어 놨습니다 이거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여기 보면 어 우리나라 노인의 최저생계비는 월 150만원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 여기에 조금 능력하게 만약에 산다라고 보면 한 200만원 정도를 월 생활비로 가정을 할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걸, 어, 일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을, 통상 25년 정도를 잡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요즘은 뭐, 한 30세 돼야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쵸? 어,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할 때, 어, 은퇴를 하고 난 나이가, 예를 들어 뭐, 한 50세나 55세라고 볼 때, 그때부터 우리가 향후에, 거의 80까지는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을 했던 그 25년의 기간보다 일을 하지 않는 그 이후의 이제 기간이 두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이두 배의 기간만큼을 생계를 해결하려고 하니 매달 400만 원씩은 저축을 해 놔야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웃음> 어 이렇게 노후생활을 50세 이후에 월 400만원씩 이렇게 설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는 다섯가지 방법이 첫째는 매월 400만원씩 저축을 한다. 두번째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번다. 그리고 세번째 물가가 산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그리고 네번째는 50대에 매월 400만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우선 부동산 임대 소득을 만들거나 주식의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채권 이자 소득 은행 이자 소득 등이 이제 이런 이런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월 10만원씩 투자해서 50세 은퇴시 40배 100배 오를 곳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해놨는데요 뭐 하나도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매월 400만원씩 저금 하기도 완전히 꿈같은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정년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생활비를 어 근로소득으로 매월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건 더 힘들죠 나중 되면 이런 고사하고 뭐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병원비만 해도 만만찮을 건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물가가 산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해놨는데 뭐 외국 생활 좋아하고어 그렇다면 이것도 뭐큰 나쁜 그거는 아닌데 참 쉽지가 않겠죠 <웃음> 나이 들어서 뭐 주변에 사람이 어찌 보면 또 재산인데 뭐, 혈혈 단신으로 외국에 나아가, 뭐 목숨만 붙어 있어 본들,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네 번째, 어, 50대에 매월 400만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돼 있는데, 그러면 매월 400만원씩 이렇게 생활비가 나오게 하려면, 어, 통상, 어, 여기 통계를 내놓기로는 400만원씩 월세가 나오는 상가 부동산을 살려면 1기 신도시의 핫플레이스의 상가 중 1층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때 현금이 약 1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건 1층 상가가 평당 3천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12억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2억의 현금이 있는 것 같으면 노을을 뭐 짜다시리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그죠? 그럼 다섯 번째, 매월 10만원씩 투자해서 은퇴, 50세 은퇴 시 40배, 100배 오를 곳에 투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 40배, 100배 이렇게 오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여기서 예를 들어 놓기는 50년간 땅값 변화를 살펴봤더니, 밭 있죠? 밭. 논밭 할때 밭이 971배가 올랐고요.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돼지는 2309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로 돈을 번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지가 아니면 주식이 있는데 주식은 여기 예를 들어 놓기를 SK텔레콤이 지난 1999년도에 액면 분할하기 전 주가가 595만원이었어요. 근데 이후 액면가를 5천원짜리 주식을 500원으로 만들면서 주가는 10분의 1이 됐는데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현재 주가는 25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1991년 한국통신의 주가가 만원이 안됐으니까 10년 만에 595배가 올랐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주식은 거의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이랑 뭐그 다음에 어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절하되면서 뭐 거의 환율전쟁으로 불뭐 이렇게 미중이 싸운다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주가가 거의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큰 <웃음> 났습니다 주가가 빠져가 이렇게 이제 일장에 대해서는 토지 자본 뭐 노동에 대해서 잠깐 짚어놨고요그 다음에 이장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왜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하 뭔가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 이제 근로소득은 정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왜어 이렇게 자영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 자영업이라 하면 어 옛날로부터 기술이나 어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이게 옛날에 봉건시대에는 어, 왕, 귀족, 평민, 상민, 노예 등을 구성돼 있을 때 그때 평민이나 상민이 이런 오늘날의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었다고 라 하네요. 그런데 <웃음> 이제 그 이후에 요즘에 들어서 산업사회가 이제 되면서 굉장히 분업화가 됐는데 어, 자영업자의 일부는 자본가가 되지 못했다면 모두 임금 노동자인 거죠. 자영업자 사실은 뭐 임금 노동자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렇게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명퇴금을 어제 매덕을 받아가지고 퇴직을 했겠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났더니 매월 나오는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은행 금리에 뭐 기준 금리가 뭐. 이번에 또 빠졌죠. 그죠. 지금 1.5% 수준인데 추가 인하 할지도 모른다 하죠. 어, 요런 저금리 시대에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본들 여기는 1.2%로 가정을 해놨는데 1년에 1200만원 한 달에 겨우 10억 넣어놓고 100만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100만원 가지고 생활이 다 되겠습니까. 어 기본 뭐전이에 살아도 노후생활에 150이 들고 뭐 여기저기 조금 사람 구실하면서 살라 면 최소 200만 원이 든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동안 직장 다닐때 쓰던 또 어떤 그돈 쓰는 그 한마디로 그 풍습은 다또 없애질 못하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 이 10억의 돈을 원래 쓰던 대로 빼서 쓰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소득이 되는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하는 게 프랜차이즈점을 차리기도 하고 어, 뭐 이렇게 남들 잘돼 보이는 그런 아이템을 어, 추종해 가면서 이제 하나 차리게 되죠 근데 창업자는 들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차린 그 업이 잘 되면 정말 본전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들 먹기가 딱 좋죠 실제로 자영업 열곳중 문 열면 8.8곳은 망한다는 통계가 2018년 8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통계를 여기 올려놨어요. 87.9%가 거의 배업을 했네요. 어, 이러다 보니 자영업으로 돈 버는 것도 만만치않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제3장에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려면 반드시 생산수단을 점유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는데 음, 아까 토지 자본 그 노동 중에 내가 토지도 물려받지도 못했고, 자본도 물려받지 못했고, 노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근로소득, 월급도 정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명태금으로 자영업을 또 차려놨더니, 돈 까먹기 십상이고, 이럴 때부의사다리를 올라 탈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아까 이 생산수단인 그거를 뭘 점유를 하라 그랬는데 그 생산수단이 아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토지였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주식인 거죠. 이걸 어떻게 점유를 하죠? 어 예전에 이제 토지를 점유를 하려고 하면 상속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전쟁을 하든지 해서 빼앗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옛날에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점 산업화되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 이제 주식회사가 생기게 되고 그 주식이 산업 사회에서는 주식이 옛날에 그 토지가 가지던 어떤 그런 생산 수단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어,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그런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였어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쭉 설명이 이렇게 또 나와있고요. 3장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이렇게 가 나와있는데 음, 우리가 아까 토지나 뭐 주식을 우리가 생산수단을 우리가 점유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자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어, 근데 요 4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래가 정리를 해놨는데 어, 우리가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냐라고 여기 물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5층짜리 계단식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신도시도 그렇고 부산만 해도 초롱소장 있는 부산만 해도 어, 외곽의 신도시에 주로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규모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은 그 당시 노태우 정권 하에 이렇게 200만 호 주택 건설 그 시절에 쏟아부은 그런 중층 이상의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집이 15층 이상 그런 아파트들이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된다고 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아파트는 다 재건축이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짚어 놨어요 어, 실제 5층 짜리 아파트는 15층 짜리 아파트 그 이상의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15층 짜리 아파트를 재건축 하기에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15층짜리 아파트를 15층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뭐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을 세입할 그런 세대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되 가느냐 점점 점점 설렘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과 가격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만약 조합원이 돈이 없는 지역이거나 가격도 오르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난감한 문제에 빠지고 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 이제 홍콩을 예를 들어서, 홍콩은 뭐 60층, 70층짜리 아파트가 60년이 더 넘게 된 것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홍콩을 한두번 정도 사실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좁은 땅에 와 집을 저렇게도 지어서 사는구나 이렇게 싶을 만큼 요 책에도 보면 구룡반도에 이제 그침사추이 여기 이렇게 보면 야경 그 쇼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또침사추이기도 한데 무려 60년 전에 이제 집이 지어져 가지고 배관이고 뭐고 엉망진창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그게 설레마가 안 되고 그래도 저소득층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농물이 나오고 막 다다닥 붙은 그런 계단식이라 해도 왜냐 워낙 집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처럼 그렇게 좁은 땅인 것도 아니고 뭐 널널하게 시골에 와서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 어. 홍콩처럼 뭐 아무리 뭐 60년이 돼도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 살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과연 재건축이 가능한 데가 이제 어떤 곳인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칠산동 재건축 있죠 거기 이제 20층 짜리로 지은 재건축인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0만원이 넘고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것이래요 거기는 그나마 어. 저층을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예, 광명의 철산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다라고 다 나와있고 근데 현재 서울은 재건축을 하는 곳이 꽤 있죠. 고층이라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층 이상이라도. 근데 강남은 당연히 재건축이 가능하대요. 왜냐?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3500만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도 3200만원 지금은 이것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송파구는 2500만원 이 책이 2019년 아마 2월달에 이 책을 초판을 인쇄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니까, 러 한강변이 보이는 곳은 무려 평당 1억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이 강남의 재건축들이. 그니까, 강남은 다른 구에 비해 1 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비싸고, 그래서 재건축을 해도 수익이 난다 소리죠. 그래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중층 재건축인 엄마 아파트,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아직은, 평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있는 것들은 재건축을 해도 된다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강남 정도는 돼야 재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중층 이상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동네 중층은 재건축을 꿈도 못 꾼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홍콩처럼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콩의 아파트는요. 비싼 데는 평당 5억이랍니다. 32평짜리가 아파트 한채 150억 원이래요. 홍콩은. 그 정도 돼야 재건축을 해도 걱정을 안 한다 소리예요. 와... 근데 우리나라는 강남 상구를 제외한 중층 재건축은 일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목동, 분당 정도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 역시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 줘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면 정말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음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은 어떤가 이것도 짚어 놨는데 재개발은 어.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아파트 가격이 쌀때 이제 인천에서도 재개발이 있었는데 만수동 같은 동네를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인천의 재개발 구역이 전체 128군데나 됐는데 어디 하나 재개발한다는 소문이 없었대요. 어 그래서 이 보면 인천도 재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음 서울에서는 은평구 이상 재개발이 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왜 은평구 이상인가 했더니 은평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00만원 이랍니다 그러니까 평당 1,300만원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이 재개발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 성북구는 장인 뉴타운 길업 뉴타운으로 재개발된 그런 설례가 있는데요 은평구 이하는 재개발이 힘들다는 또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 흐름으로 작년 하반기 흐름으로 분양권 시장이 죽고 재건축도 초과의 관수제가 부활하면 재간, 재건축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고 그 그러니까 이에 건설사들은 앉아서 손가락만은 빨수 없으니 재개발에 목숨을 걸고 이제 뛰어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재개 <웃음>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 거냐면은 이렇게 도시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그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신도시에 그냥 땅만 이렇게 작업을 해가 사서 그냥 확 밀고 그게 바로 집을 지어서 가져가는 게 그거는 시공사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땅값을 매입한 돈만 빼고 나면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합과 함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일일이 그 조합원들과 언언 도 해야 되고, 이익이 나면 그것도 또뭐 나눠야 되고, 어,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까 강남 3구나 수익이 확실한 그런 지역 안에, 어, 좀 제대로 된 수익이 좀보장돼 있는 그런 곳들만 중층 이상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층짜리 같은 모를까 25 15층 이상 20층 이상의 아파트에 이미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재건축 되겠지 하고 계속 살고 계시다 하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재건축이 돼도 향후에 계속 누군가가 선호할 그런 지역이다 하면 공실은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되겠지 하고 살고 있는데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파트는 언젠가는 늘잖아요 그렇죠? 그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옳게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입지의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슬레화가 되고 공실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걸이 책에 짚어놨어요. 재생이 될수 없다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쓰고 나면 버려지는 소비세라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 들어가 살면 그게 이제 소비재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뭐 불을 창출하는 어떤 생산재 기능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실이 나버리면 은행 이자만 뚝딱뚝딱 따먹고 관리비만 정말 없애는 그런 소비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5장에서는 그럼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의 미래 이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은 한남동에 있는 어, 이명희 회장님의 그 한남동 집이래요. 대한민국 최고 부채원 이태원로에 이제 이태원로에 그게 있다고 나와 있고요. 어근데 음 서민이 살수 있는 동네는 강북이나 경계권 아파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또볼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뭐 돈만 되면 야, 가장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겠죠. 그거는 뭐 공실이 되거나 앞으로 뭐뭐 거꾸로 뭐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본 돈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강남에 집 사가지고 뭐돈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다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그럼 충분하지 않은 돈으로 향후에도 설렘화가 되지 않고 계속 개발될 그런 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왜 강남 말고 다른 지역을 고민하고 사야 되느냐 마치 수능 친 학생이 수능 등급이 5등급 밖에 안되면 서울대학 좋은 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닌 거죠. 성적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듯이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맞춰서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 또 잠깐 적어놨고요. 그리고 부산의 중구에 대해서 여기 잠깐 나와 있어요. 부산의 중구는 4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조합을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는데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내가 거기 막 어, 제가 꼭 지을게요. 얼른 조합만 만들어주세요.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중구에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중구, 동구, 영도구 이런 데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요 영도구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음, 영도구도 나중에 정말 지금 빈집에 굉장히 꽤 많이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뉴스 기사를 올려놨는데 어, 그것처럼 사업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의 시공사들이 그게 아니면 그냥 신도시 아까 지을 거라 했죠. 어, 그 다음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유망도심지도 대단지가 아닌 그냥 어중간하게 15층이나 20층 되는 뭐한두 동짜리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라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중층 아파트에 25년째 살고 있는 살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녹물 나는 거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먼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아파트에 경축 땡땡 아파트 안전진단 의뢰 한 25년차 아파트라고 하면 이런 플랜카드가 그 내걸리느냐 이걸 확인해보래요.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이미 25년이 됐고 충청아파트인데 아직도 안전진단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별로 가망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왜냐 뭐 안전진단도 하고 뭐 조합도 결성하고 뭘 해야 아파트 그연한이 40년인데 그연한 안에 뭔가 1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를 안 한다 하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뭐 누군가 안 덤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아파트 연안이 40년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파트 분양을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어줄 서서 뭐 청약률 심할 경우는 400대 뭐1 정도까지 이렇게 청약을 하려고 서로 아파트 살려고 계속 기다려온 그런 그게 많았죠. 이런 도심이나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 시공사들이 굳이 뭐두 배, 세 배, 네 배, 철근이나 이런 걸 많이 넣고 두껍게 이렇게 지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푸뜩푸뚝 지어갖고 빨리 분양하고. <웃음> 그러다 보니 들어간 건축 그 원가가 4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택 수명은 평균 40년이랍니다. 외국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금처럼 이렇게 짓는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 아파트처럼, 어, 서울의 강남 상구 안에 있어서 당연히 재건축이 되고, 어, 그러다가 35년이 지나서 농문이 아무리 줄줄 나와도 팔학군의 명문 학교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이제, 근처에 뭐,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유로 끊임없이 공실이 안 나고 35년 차가 돼도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뭐또 괜찮다는 거죠. 그런 데 근데 몇 대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그렇지 않은 어중간한 지역의 20층 이상은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대부분 집주인들은 집을 팔라고 이제 내놓게 되죠. 공실이 났으니까. 얼른 팔려고 하겠죠. 그, 내 혼자 팔라고 내놓으면 되는데, A만 내는 게 아니고 B도 내고 C도 내고 너도 나도 집을 내다 보면 당연히 집값 시세가 떨어질 거고 그죠? 결국은 집값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 집을 팔아서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집값이 계속 더 많이 떨어지고 아무리 전세나 이런 걸 구할래도 안 구해지고 하면 나이 80 넘어서 원금 상환하느라고 애를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건설사는 아까처럼 신도시에 짓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 개발 이익을 조합원과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혼자 다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데 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총의 감정평가, 추가분담금을 얘기하는 그런 부담 속에서 신도시 아파트를 지으려 할까 아니면 구도심에 재개발을 하려고 할까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신도시 빈 땅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도심에 어중간한 20층이나 25층에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아직은 그 아파트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명이 한 20년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베이비붐 세대까지가 저도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그 연도거든요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고 또 은퇴를 했어도 아직은 주택을 살려고 하고 있고 주택을 사서 그걸로 뭐 월소득이라도 올리고 하고 갭 투자라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근데 그게 60대인가 하고 아직은 60대거든요.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대가 넘어가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넉넉하게 20년이 더 지나기 전에 25층 이상 20층 이상 이런 중층 아파트에 뭐갭 투자를 누리고 있다거나 소득을 뭐 올리려고 두채 세채 보유하고 있다 하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개인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 1파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에 쭉쭉쭉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요 내용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어, 그냥 신도시에 뭐, 자기들이 수익 다 가져가는 그런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할 텐데, 원도심에 올, 낡고 오래된, 중층 이상의 그런 아파트가, 연도가 오래된 그런 곳은 현재는 누군가 뭐 살고 있고 아직 새도 나오고 월세도 나온다 하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설렘화가 될수 있다.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원도심이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중소도시나 외곽에 벗어나 있다 하면 일본에그 도시가 없어진 소멸된 그런 지역의 아파트 밀집 지역들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은 또이 파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좀 짚어드릴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음,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해 놔놓은 게 있거든요. 제 2부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